I wanna be with you all the time. I wanna be with you all the time. All or, or the time. I wanna be with you. I wanna, I wanna be with you. I wanna be with you all the time. I wanna be with you all the time. I wanna be with you all the time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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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ver been t h e r I never knew that I'm going to f a I 시라도 잠시라도 잠시라도 잠시라도 내가 잠시라도 내가 쟤도 귀신하고, 쟤도 All okay. right. 혼자 두긴 싫어, 혼자 두기는 싫어, 전부 다내옆해또또 날이 갔, 또밤에 밤, 또 밤이 깨져또 밤이 다 아. 내게 빠져가 나리가면 갈수록 나리가면 리가면 아, 갈수 나리가면 갈수. <웃음> 어... Oh. I a r a r a r a t a varega b uh y -huh. 가쳐줘 니가 <웃음> 뭐를 안아줘 가르다 a daddy, g 가 t 가르 h 줘 l d 가 u r n a g i r 다은 아, r n a daddy, turn a d a d r a d y r a y r n a d r n d r 이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. 그것만 네, 네, 아, 아. 아닙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쭉이요? 네. 네. 네. A부터 그냥 바로 가나요? 아, 네. 아, 아, 어? 혹시 이거 지지직 소리 저만 나나요? 헤드셋에서 연결 어 지금은 또안 나요 괜찮은 것 같아 네네 네. 아. 그렇게 갈까요? 네, 가라. I just 아, 가라. 네. 아. 네. 그럼 아이저스가 되는 건가요? 아. 아, 저스가라 I just gotta sacrifice. I just gotta sacrifice. Yeah, yeah. I just gotta sacrifice. Fine. 아, 여기 있어요 아, 아 같이 들어가죠 아네 알겠습니다 s a c r i 이렇게요 아 알겠습니다. 음. 음... 음... 뭐 여러 가지로 다이 스무시의 곡이 된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좋아요. 응. 너무 좋아요. 물론 뭐 마지막 믹스를 들어봐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왜 차기가는 그런 게 있어요. 어, 근데 둘 중에. 그러니까 사실 약간 느낌이 달라가지고. 어, 느낌이 다르죠. 사실. 네. 그래서. 고민이에요. 네. 음. 그러니까 사실 두개다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데 음. 이게 좀더 칠할 것 같긴 해요. 그치. 네. 그건 좀더 그냥 진짜 본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섹시한 그쵸. 무대. 음. 근데 이거는. 원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. 네. 거. 조금 더 칠한 섹시. 네. 그래서 두개다 좋아서 들어보고 인트로부터 이게 좀더아좀 아,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. 네. 여름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. 뭔가 음, 그래. 좀 약간 여름밤 같은 느낌이라서. 음. 그것도 훅은 진짜 좋. 안 좋은 스토리 만들자. 네. <웃음> 아 그것도 근데 너무 높고 이것도 너무 높아서. <웃음> 근데 그게 사실 또 승우 씨 아. 남들이 못하는 승우 시간을 할수 있는 거라서. 네. <웃음> 그렇죠. 진짜. 근데 두개다 안무는 멋있게 나올 것 같아. 음. 확실함. 볼까요? 어, 아, 볼까요? 아. <웃음> 아. 아, 아, 아, 아, 아,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크를좀해 볼게요 이 아, 소리가 나올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요좋 아, 요 일단 볼륨 체크만 일단 해볼게요 네마이 오케이 그럼 그 야야야 부분만 뮤트 시켜나요? 아니면 다 뮤트 할까요? 어, 야야 어, 야야로 갈까요? 아니 뭐 원하는 원하는 걸로 뜨게 나왔죠 에야 그냥 해봐요 에아야에 에아아 아아 어 그거 좋은데? 에아아 그렇게 가볼까요? 네 이렇게 가면 될거 같은데 에아아 아. 앞에 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 아. 음.. 한번 더요? 에 아. 된것 같은데. 음, 괜찮나요? 사실 제가 듣지를 <웃음> 못해서. 그렇죠? <그쵸? 웃음>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. 가운데 가운데께 줄이네요. 가운데 아, 에야. 에야. 이제 빼고될거 같아요. 에야. 에야. 음미날거 같은데? 아, 허밍으로 할까요음야음야음야음네 네. <웃음> 어. 에이 야음아어좀 좋은데요? 어, 방금... 어, 그러니까 네. 되게 자연스러웠는데? 오케이,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? 어, 그 2절 랩 파트 음. 한 줄만 집착해 네 생각보다 난좀 뻔뻔해, 미쳐, 네 뻔뻔해 미쳐가 보다난좀아분만 oh, 그 하면 되는 거죠? 집착해 거네 음. Oh s a c r i f s a c r i f o oh, oh, 내 모든 가져가 집착해 네 생각보다 어, 어. 어, 살짝. 네, 밀리지, 밀려요? 네. 아, uh, a c 내 모든 거 가져가 집착해 네 생각보다 난 뻔뻔해 미쳐가. i uh, s a c 내 모든 거 가져가 집착해 네 생각보다 난 뻔뻔해 미쳐가. i s a 내 모든 거 가져가 집착해 네 생각보다 난 뻔뻔해 미쳐가. 어, 저 그게 제일 좋은데요? 방금. 방금. 어, 한번 들어볼까요? 잠깐만요어때요좀더가한번해 아, 볼까요? 강하게좀 약간 이런 소리 아 그런 소리가 나게 이두번째게 네. 약간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. 아니면 여기다가 네. 거기에만 뭔가 디스토션을 좀 걸어볼까요? 네. 더다다다게나다 더 거칠게